교사로 게임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할게요. 저는 김천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숲성저쿨 옆에서 교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한디로하로 공공판이다, 공공판. 공공판이 뭐야? 각 판에 우리 현재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각 판에 보면 화면이 내린 아이가 있어요. 그쵸. 하늘이 내리나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그쵸?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대로 딱딱딱 높은암들도 얼굴도 하얘 그리고 뭐.. 외모도 수려. 해요 부모님도 괜찮아 약간 높은암들도 그런 친구들 반에 한 명이 서세명 정도 있어요 그쵸. 하늘이 내리나요. 한명 마르면 세면, 적으면 한명그 정도는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양아치구그양아치든는내범생들 그러니까 도심이 있으면 다 각각 의미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저는 공부의 목적이라고 봐요. 얘를 막 합격을 올려가지고, 막 애가 고원대학교 서울대를 몇명 보내고,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거는,